안녕하세요. 승범이 형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거 받아들이실 준비 되셨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순영어. 외래형어란 개념을 꺼냈어요. 특히 이제 동사들에 해당되는 말인데, 순영아 우리가 그동안 쉽게 생각했던 동사들이 이렇게 복잡한 문장구조를 가지고, 오히려 좀 어려 보이는 동사들이 저렇게 단순한 문장구조를 가진다라는 걸 얘기했었던 거고요.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생긴 문장구조를 이제 공부해 볼 텐데요. 기존의 거와 좀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배우는 문장구조가 왜 중요하냐면요. 자 영어 문장 전체 중에서 적어도 30에서 50%는 오늘 배울 형태로 다루게 돼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거죠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기존의 거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했었고요 오늘 배울 건 동사 앞뒤에 A, B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자이 개념을 받아들이시면 돼요 뭐냐면 A는 B다예요 A와 B가 같은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equal로 표시한 거고요 저 도형도 우리가 동사는 네모로 표시를 하잖아요. 근데 네모를 표시하는데 저렇게 약간 이퀄의 느낌이 들어가듯이 저희가 그린 거고요. 가장 대표적인 동사가 비동사예요비동사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건데요. 전에 영상에서 다루었던 건 A와 B가 이퀄 관계가 성립이 안 되고요. 오늘은 성립이 되는 걸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돼요. 예문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I'm Korean. 자, 나는 한국 사람이다 내가 한국 사람 같은 대상이죠 그래서 비동사를 쓴 거고요 He is my friend 쟤는 나의 친구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식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Mark needs the car. 전에 배웠던 문장 구조는 그 등식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고요. 즉, 중요한 포인트는 A와 B가 같은 대상이면 무조건 오늘 다루게 될 문장 구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기존의 거라고 생각해서 구별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 비동사는 많이 줄여 쓰죠. 왜 줄였을까요? 그냥 우리가 줄여 쓰는 게 아니라 왜 줄여 쓰는지 좀 알고 지나가면 좋아요. 뭐냐면 비동사는 지금 얘기했듯이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서 줄였었지만 꼭 있어야 되니까 생략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는 말할 때 줄여 저렇게 줄여 쓰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 낼 때도 I'm a Korean 하면서 m은 되게 약하게 발음한 거였어요. He's my friend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영어에서는 대명사가 특히 자주 쓰여요. 왜냐하면 문장 구조가 빠지면 안 되니까 뭔가 자리를 꼭 채워 넣어줘야 되는데 똑같은 말을 반복하기가 싫으니까 유난히 대명사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명사는 좀 작게 말하는 경향이 있고요. 아이는 대명사 일까요 아닐까요 자둘다 돼요 그냥 명사 처럼도 쓸수 있지만 대명사 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는 보통 뭐 강하게 말할 때도 있고 약하게 말할 때도 있는데 희는 주로 약하게 말하겠죠 명확하게 대명사 처럼 쓰니까요 자 그래도 좀힐를좀 좀 강조하고 싶을 때는 크게 말하지만 보통 때는 그냥 이렇게 It's my friend 하면서요. My friend가 더 강조되고 his는 좀 약하게 발음하시면 더 좋아요. 형용사가 뭔가요? 형용사는 명사를 설명하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형용사와 명사 사이에도 역시 이퀄 관계가 성립돼요. 즉 같은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문으로 보면 handsome, Ryan. Ryan이 handsome한 거 맞죠? 그래서 영어에서도 직접 Ryan, handsome이라고 말하면 의미는 통해요. 자 그런데 문장은 아니죠. 그래서 억지로 넣어야 되는 게 이때 이제 비동사가 되는 거고요. 역시 A는 B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요.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이 형용사의 범위를 넓게 적용하면 뭐 ING, Ryan is amazing, 놀라운 애야 할때 ING 저렇게 형용사처럼 쓸수 있는 거고요. PP도 되는 거예요. Ryan is surprised. 그리고 전치사나 전치사 덩어리도 형용사처럼 저렇게 비동사 뒤에 쓸수 있다는 라거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나중에 저건 저랑 공부해 보실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A와 B가 같은 대상이라는 거기 때문에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쓸수 있었는데 비동사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는 동사가 또 있어요 자 Ryan is handsome에서 제가 is를 look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라이언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니까 s를 붙여야죠. 라이언 looks handsome. 그러면요. 라이언이 handsome 한건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뭘 추가하냐면, handsome에 보인다라는 그 보인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때 look은 라이언이 본다가 아니라 라이언이 보인다가 돼서요. 대상이 같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요. 결국엔 a와 b가 같다라는 게 성립이 안 되면 전에 다루었던 문장 구조인 거고요. 오늘 다룰 거즉 저렇게 a와 b는 같은 대상이다가 다 성립이 되면 형용사가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용사가 저렇게 동사 뒤에 들어가면 절대로 전에 배운 문장 구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연습하는 것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는 동사들이 되게 많을까요? 당연히 별로 없어요. 앞서 말했던 순영어 중 그냥 일부 몇 개만 여기 적은 게 다는 아니지만 조금 더 있지만 정말 몇개안 돼요. 그 정도만 우리가 익숙해져 놓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뒤에 형용사가 따라올 수 있고 그 다음에 A와 B가 같은 대상이다 라는 게 적용되는 거예요. 예문으로 이제 보시면 I feel tired. 내가 느끼는데 누가 피곤한 거예요? tired 된게 나예요. 그래서 A와 B가 같은 대상인 거고요. Go happy도 꽤 많이 쓰거든요. 그럼 이거는 명령문이잖아요. Go happy. 그죠? 근데 be happy도 비슷한 뜻이긴 한데, 둘다 행복해져라 라는 의미지만, go는요 약간 멀리 가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go happy 하면요 정말 행복하지 않은 친구한테 야너 행복해져 라고 말할 때는 느낌표 넣어서 go happy 라고 말하는 게좀더 어울릴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stay, stay 지난번에 다루었던 동사잖아요. 이것도 여기에도 해당이 돼요. 뭐냐면 hitting, stayed. Hungry. 자, 히딩크가 우리 월드컵 축구할 때 I'm Hungry 되게 유명했던 인터뷰 내용 같은데 아무튼 히딩크는 배고픈 채로 유지되어 있다. 히딩크가 배고픈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전히 같은 대상임이 적용이 되는 이런 문장 구조가 돼서 Stay 뒤에는 형용사도 쓰일 수 있는데 주의해야 될건 Stay가 여전히 지난번 다뤘던 문장 구조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에 해당하는 문장 구조도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h 딩 d i n k State, the National Soccer Team. 그러니까 h 딩 d i n k 는그 국가대표 축구팀을 머무르게 했다 in the World Cup Finals. 그러니까 월드컵 본선 무대에 머무르게 했다라는 걸로 쓸수 있어서 둘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고 헷갈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오늘 배울 저 문장 구조에 익숙해지면 해결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형용사뿐만이 아니라 명사가 돼도 여전히 저 A, 이퀄 B 관계가 성립될 때가 많아요. 예문을 보면 You look Tony 너는 토니로 보인다예요. 그러니까 You look like Tony랑은 좀 달라요. 뭐냐면 진짜 내가 보기엔 t o 인데 자기가 t o 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애한테 가서 You look Tony 너 토니로 보이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you look, Tony는 you와 Tony가 여전히 같은 대상임이 적용되는 거고요. come도 이렇게 쓰여요. 그래서 don't come the friend with me 그러면 요 부정문이 되니까 친구로 나타나지 마인 거죠. 그래서 이건 약간 좀 기분 나쁠 때뭐뭐처럼 굴지 마 우리말로 의역하면요. 뭐뭐처럼 굴지 마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즉, 이퀄 관계가 여전히 성립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친구가 되면 become이라는 다른 단어를 쓰시면 돼요. He became my friend. 그는 나의 친구가 되었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Words don't come easy to me. 아 죄송해요. 노래를 해서. 80년대에 되게 유행했던 노래인데요. 자 아마 그래서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이 노래를 왜 꺼냈냐면요. 가사를 보면 예전에는 그냥 지나갔었어요. words don't come easy to me. 그런데 이제는, 어, 아,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걸 점점 아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해를 하면 뭔가 영어가 확실히 다르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words, 말이라는 거죠. 꼭 그냥 단어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은 나한테 쉬운 걸로 안 나타나네. 그러니까 쉽지 않네라는 그 같은 대상임을 이제 말하는 건데, 돈이 들어가니까 이제 아, a는 b 의 이퀄 관계가 이제 깨졌을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잘하는 거 해야 되죠. 자, 뭘 잘하냐면요. You are a nice guy. 여기서요. 나이스 nice 가이를 얘기 안 하면 자, 당연히 사람이니까 앞에 뭐가 가죠? who가 가서 who you are라는 구문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면 너가 누구인지라는 말이 완성이 돼서 이걸 또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who you are, who you are, who you are 하면 이제 한 덩어리로 느껴지고 이거를 문장에 넣을 수 있는 거죠. show people who you are. 자, 사람들한테 너가 누군지, 너라는 사람이 누군지 보여줘 라는 이제 문장이 되는 거죠. show people who you are. 그리고 또알아둬야될건 you are happy 이번엔 형용사예요. 형용사가 빈자리면 후나 was이 앞으로 갈수 없고 뭐가 가냐면요. how가 가요. how. 그게 how you are예요. 네가 어떤 상태인지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연습해야 돼요. how you are how you are how you are 하고 한 덩어리로 느껴지게 되면 i know how you are. 네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알지 이런 문장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넌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어 라고 말할 때 I don't know who you are 라는 말을 쓸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I don't know you 보다 이제 알긴 아는데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모르겠어 말할 때는 I don't know who you are가 훨씬 더 적당한 표현이고요. 만약에 좀더야너 정말 이상해라고 말할 때는 후 대신 what을 넣기도 해요. 아이로는 what you are. 난 네가 뭔지 모르겠어. 영화 같은 데 보면 외계인 은 보고 말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문장 중간에 what, how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이제 아, what이 들어가면 뒤에 명사 자리에 뭔가 구멍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how가 들어가면 아 형용사나 부사 자리에 뭔가 빈자리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he knows what you are to me. 그 여자분이 네가 나한테 뭔지 알고 있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She knows how you are는 그녀는 알고 있어 네가 어떤 상태인지가 되겠죠. 자 이제 오늘의 문장 보겠습니다. I know who she is 하면요. I know her 보다는요. 나는 그 여자분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라고 말할 때는 I know her 보다는 I know who she is. Who she is. 뭔가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I know who she is. 많이 말을 해야 되고요. I know who you are. I know who they are. I know who he is. 자, 마음에 드는 걸로 바꿔서 오늘의 문장으로 만들어주셔도 되고요. He knows what it is. He knows that 보다는 그게 뭔지 알아. 그 사람이 그게 뭔지 알아 할 때는 what it is가 더 어울릴 수도 있어요. What it is. 저 그림에서 보이시죠? it is his new device 그러니까 이거는 그의 새로운 기계야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it is에 해당하는 뭔가 말을 꺼내는 자리에서는 what it is가 더 어울릴 수도 있어요. 오늘은 욕심을 내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you look nice 너 좋아 보여잖아요. 그러면 you look nice에서 nice 저 형용사가 빈자리면 은 뭐가 들어가냐면 how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how you look 네가 어떻게 보이는지 라는 말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굳이 우리말을 꺼내는 게 아니라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How you l o o k 연습하면 I like how you look. 네가 보여지는 게난 마음에 들어 라는 걸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좀 오늘은 today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I like how you look today. 너 오늘 보이는 그 상태가 어, 내 마음에 들어.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일단 말해보세요. I like how you look today. 여러분도 지금 더 따라 해보세요. 시작. I like how you look today. 자, 이런 말을 하니까 왠지 좀더 멋져 보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좀 대견해 보여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 평상시에 이런 종류의 문장을 말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말을 안 해봤는데 해서 좀 내가 대견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말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더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 말을 지금 우리말로 바꾸라 그래도 좀 어색해요. 근데 우리말을 꺼내지 않아도요. 저랑 지금 차근차근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영어식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고요. 그것 때문에, 와, 내가 오늘 좀 멋져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완전히 멋져 보이려면 오늘 세계의 예문, 꼭 습관적으로 말을 한번 뱉어보세요 그러면 더내 것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게 될그 대견함을요 계속 만들어가도록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보글리 씨는 확실히 다르다니까요